인형맨로블록스로블록스미오야미오야이 맵이 뭔줄 알아 나 알지 알지 여기 유명한 맵이잖아 이거 이거 이, 이 괴물을 안단 말이야 이 아니, 인형을 이 괴물은 오, 몰라 무서워. 이 괴물은 몰라 파피 플레이 타임 알지 그물에서 아. 허기워기 마미롱 레그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괴물인형인 빡시브라는 괴물 인형인 박시브, 아, 아, 엄청 무섭지. 오, 발 뭐야? 선물 박스인데? 눈은 초롱초롱해서 귀여운데. 그니까 엄청 무서워. 그래서 오늘 이 박시브를 피해서 플래닛을 할 거야. 내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. 박시브가 막 흩어져 있는데. 완전 허기허기 매반이야 어, 진짜 똑같이 생겼다 그니까 러 여기에 수집판 상자를 가져오세 여기다가 상자를 스물다섯 개를 찾으면 되는 것 같애 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응 어이 박시부가 왔어 나 잠깐만 이 목소리는 리아 아니야 리아가 박시부가 됐나봐 <뽀랄> 오리아 <랄랄랄랄 뽀랄랄랄랄 characS> 레이어매나 도망쳐 수영해서 나갈거이 와 박시부바와 나가보식 여기다가 상자 넣고 올게 여덟개 찾았다 어 무서워 미호야 저 위에 시간 보이잖아 까끗. 오케이 응. 7시가 되면 게이미 임끝났데그 전에 빨리 여기 탈출 해야된다 알았어 어이 야, 야 여배나 왜왜 이쪽으로 와봐 아재 아재 여배나 조기 봐봐 어저 손이 뭐야 <웃음> <웃음> <전입이야. 웃음> 어 손이 <웃음> 뭐야 어. <웃음> 어. 한 명이 잡아먹겠나봐 어. 예, 잡아 어. <웃음> 어. 박스가 좀안 보이는데 우리 둘이 살아남은 것 같대 미호야 우리 둘밖에 없는 어. 것같아 에이, 에이 설마 더 사람 남았겠지미호야 내가 명당을 찾았어 리로와봐 이쪽 뒤에 어? 이쪽, 이쪽 이쪽 이쪽이야 명당 찾았어 명당 에이. 여기에 숨으면 진짜 모르겠다 뒤에 가봐 어잡아안잡아봐 어, 나는 밝아서 보이지 않을까? 아니 딱딱 딱 보니까 딱 쓰레기처럼 생긴게딱 쓰레기 무양 뭐? 옆에 있어 야너 <웃음> 나한테 뭐라 그랬어? <웃음> 아 미안해 애기나 그렇다는 거지 어 요매나 큰일 났어 왜 굿나가! 아이 설마 연애나 진짜 쓰레기가 된거야? <웃음> <웃음> 진짜 내가 쓰레기에 거쳐 버렸어! 점프하면 되지 않을까? 볼? 점프가 안돼! 미안하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 꼭 클리어 할게 어 알았어 <웃음>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대 아 내가 이거 지울게 둘중한 남은 나한테 죽는다. 와, 어, 나 가야겠어. 야! 게임 끝났다. 아니, <끝> 이럴 수가. 내가 박시부가 된거 같은데. 박시? 에? 박시? 오, 어, 울 소리 박시? 왜 저래? 박시가? 진짜 일 차원적이 온다. 박시부? 박시부? 오? 부? 오, 부? 왜 저래? 어, 귀여운 척해. 박시부? <끝> 역겨워. <웃음> <웃음> <여, 깨워. 웃음> 박시부로. 공격이다. <웃음> <도벽이다. 웃음> 박시, 박시부. <웃음> 어? 어? 어? 저기 사람이 보인다. 박시, 부 박시, 박시부. <웃음> 박시부. <웃음> 길막하는 게 어디냐? 박시부. 왜안혀왜안혀왜안혀 완전 가까이 가야 돼. <웃음> 아 뭐야? 아야 되게 못하는 박시네. 박시 박시. 이 괴물 잘... 꽤나 착하잖아. 잘... 아, 자 잘... 이게 자유를 주고 있어. 자, 잘... 떼 도망칠 수 없다. <웃음> 목소리 왜 저래? <웃음> <웃음> 웃긴데? 박스 안에 넣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들어 주지. 와, 음. 내가 누군 가게 에 크리스마스. 선물이 되는 이 정말 꿈 o 같은 일이야 a 미요 m 네 크리스마스 상자에서 김미아가 나오게 해주지! 빡 a 빡 나는 그거 반송하면 되지! 그런 거 없다 반품한다고? <웃음> 반품 무슨... f 어? 무슨 쿠팡이냐. 내가 빡 x 빡 박시시부어 잠깐만. 나한테 오는 거 같은데. 상자에 넣어 아주 끔찍한 선물로 만들어 주지. 어, 아이들이 잠깐만. 아무도 가지기 싫은 그런 선물로 말이야. 여기는 뭐 있군. 박시박시부. 아, 물소리도 이상해. 거기 거기서란... 서라 완전 느려. <웃음> 아니 박스 왜 이렇게 느린 거야? 박시 박시부 대기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박시 박시부 숨어 있는다. 야, 안 갑다. 아 놀래라. 뭐 있을까요? 박시 박시부 아! <웃음> 김리아를 잘 포장시켜서 한효네 집에 크리스마스로 선물하겠다. 안돼. 박시 박시부 <웃음>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었는데 산타클로스 최악이야. 김리아는 아주 똥을 많이 싼다. 이 뭐야? 박시 박시부 <웃음> 친구야, 가머니 있으면 어떡해? 박시, 박시, 박 아, 아. 그래? 그러면은이 친구만 남은그 같은데 그래? 그 못나오겠지 박시박시 그래? 그래? 그래? 그래? 그래? 그래? 그래? 그래? 선래 그래? 그래? 그래? 그테테래 그래? 그래? 그래? 그래? 그래? 그래? 그 숨 숨어 모다가스모 어? 있다 보면 맛있게선물로만들어줘야 없는 다 척, 척아 썸. 지금도 겁이 나서안 나오는 것 같은데. 내가 직접 찾아가 줘야겠다. 오 어... 박시 박시 박오오 박시 박시 오. 이겼다! 와나왜 이렇게 잘해? 빡시빡시부? 자 어쨌든 이렇게 허기워기세 번째 인형 괴물 빡시부를 플레이해봤습니다 로블록스에 이게 나올 줄 몰랐어 오. 하여튼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러면 빡시빡시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빡시빡시부! 뿅 좋아요 안녕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